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웃음> 그랬어? 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쌤, 그런데 본부가 하필이면 냄새나는 화장실입니까? 아, 아, 아, 아, 땀 삐질 삐질 흠, <웃음> 좋은 질문이다 지금은 이렇게 비인기 종목이라 본부 하나 없이 외면받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 훌륭한 성적을 올리면 그땐 이사 가는 거다!!! 그땐 대구부가 쓰고 있는 체육관을 이수했어!!! 우리 육상부 본부를 그곳에 진짜... 차리주라!!! <목소리> 어 내일부터 그런 덕으로 연습에 들어간다! 알았냐? 어? <목소리> 너... <목소리> 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이란 좋은 것이다 뭔데 <웃음> 간식은 언제 먹습니까? <웃음> 너무 한결같아 양길이 너이 ㅆ! 어... 뚜박... 뚜박... 어허... 어서. 이제부터 시작이군... 아허, 시작이 반이니까 다 한거나 마찬가지야... 하하하하하하... <웃음> 드 자신 있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는 꼭 건져 낼 테다! 깜짝마요 여우! 맞춘 선생님들이 음, 전부 음, 모여 있었군요! 세무엉! 응. 어허! 하트하트 뿅뿅! 사사지금 뭐하세요? 6상4 기부금 내줄 선생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억! 어! 홍쌤! 전화왔어요! 아이 바쁜데 무슨 전화야! 쉿- 끄덕 예예, 홍두교 옵시다! 아. 어. 예, 이재 씨, 안녕하십니까. 그럼요, 한의문제 염려 놓으시고 저에게 맡겨 놓으세요. 예,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칵! 자, 그럼 피부을 기부금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머나먼 중동 땅에서 땀흘리고 계실 아빠에게, 아빠, 오늘은 있지 육상부에 가입했어요. 왜 별로 내키지 않으세요? 아빠는 제가 독서반이나 영어회화방 같은 곳에 가입하길 바라시겠지만 하니는 그런 곳보다 땀나고 숨이 가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달려보고날 때가 있어요. 그게 그게 언제냐 하면 그건 그건 엄마가 아주 많이 보고 싶을 때예요. 그렇게 힘차게 달려서 엄마 품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 저한이는 음? 느낌표? 에 화장, 장, 장! 그리고 또 배우하는 아줌마를 보면 달리게 돼요 싫어요 그 곁에서 달아나고 싶어요 아빠 전말이죠 우리 엄마를 엄마만을 생각해주는 아빠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아빠는 우리 아빠는 엄마만을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엄마만을… 오야! 득따! <웃음> 왜? 사과, 두적두적 소세지, 후유 식빵! 이야, 이건 파인애플 동조림 아냐! <웃음> 가자 가자 신난다! <웃음> 아, 창수야! 뜨끔? 너 뭐하니? 과들짝뚫 그... 동... 어? 아, 냉장고가 텅 비었네. 스크 스지 내려봐. 어, 어, 어, 땀... 치 어, 어, 어머나 세상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빠 술안주용 치즈까지 몽창 꾸려놨네 너 학교에다가 슈퍼마켓 자리 작정이야? 간식으로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예다 달랑달랑 아, 이거면 충분해 오렌지 두개 가지고 뭐래요? 이거만 먹고 육상을 어떻게 막막 뛸텐데 육상? 너 그런 거 하지 같다잖아. 말랬더니 기어야 하는구나 번호 끝! 입상부 전원 집합 완료! 어, 아니? 너희들! 연습 첫날부터 옷차림이 그게 뭐냐? 좀, 좀, 좀. 빨란 집에서 뛰쳐나온 차림으로 뛸 거냐? 흥! 흥, 흥. 양길이, 그건 팬티 아니냐? 나 양길이… 예, 팬티는 아빠 거고 러닝은 귀찮아서 안 입고 왔어요… 끙… 안 되겠다! 너희들 유니폼부터 준비해야겠다! 뻘쭘… 내가 얼른 시장에 다녀올 테니 그동안 연습해! <웃음> 올때간식이야 <웃음> 어, 아니야… 우리 응. 연습하기 전에 응. 과일 하나씩 <웃음> 먹자, 하트… 내가 너 주려고 일부러… 헉~ <웃음> 텅텅! 여기 있던 오렌지 어디 갔어! 어? 덕고연 미 난 누가 버리는 건줄 알았지 뭐야 그그 이마탁 앞으로 저먹부와 함께 하려면 피곤하겠다 응. 예 빨리 러닝이나 하자 따라와 빨리 하나 둘셋으아섯 아홉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저런다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부르르르! 재장전 요청은 나름도 없다. 난돈 없어. 교장 유순한. 아 유니폼 사느라 돈을 다 썼더니 라면 한 봉지 살 돈도 없네. 아휴. 할수 없다. 오늘도 외상이다. 뭐라고 돌려대지? 착착착착착착. 야 아주머니!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웃음> 어각선생 이제 오시는구려 빨리 방으로 가봐요 시골서 손님이 올라오셨어요 시골서 손님이요? 느낌표 물음표? 어? 신발? 크으으! 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 <웃음> 철받으시와요 큰아버님 네. 꾸벅… 어냐 <웃음> 그동안 잘 있었느냐… <웃음> 아니 농사는 어쩌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아다여자가 <웃음> 목부터 죽이고 좀 보자! 울컥! <웃음> 차 <것. 캬>. 됐다! <웃음> 너도 한장 바꿔라! 침투자! 헤헤헤 <웃음> 여전하시군요… 쭈욱! 울컥? 아 그런데 아무리 네. 혼자 사는 총각방이라지만 방꼬리 이게 뭐냐! <웃음> 도깨비가 살아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야 너를 부모 대신 내가 20년 넘게 키워왔으니 너는 내친자식이다 다름없다! 난 굳이 너를 시골로 불러내려서 농사나 지으라고 하진 않겠다! 너는 너대로 네 자신에 맞는 일이 있을 테니까! 쭉쭉쭉쭉. 아… 예… 예… 허나! 사람이란 때가 되면 짝을 찾아 혼례를 지르는 법! 특히 네 꼴을 보니 네 결혼을 더욱 더 서둘러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는 색시감을 골라놨다! 빠른 시일 내 날짜를 잡도록 해라! 예? 섹시요 y oh, 표 자, 여기 섹시 사진 있으니 보거라, s 먼저 니 bogor, a 니까 o p 번, j o 나 y mammy, 최고일 거다! 삐진! 화살 o u 하하하하하 c k a 이쁘 번, m 아, <웃음> 아 아이고! 어, 어, 어.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느냐 하하하하! 지하아 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리하게하리하하하하 아기야! 육상부 수고한다! 우리 배구부로 들어오면 실내에서 놀수 있다니까. 알아. 너는 폼은 어디서 빌려입었냐? 뭘좀 줄까? 관심 두지 마라. 빨리 좋은 성적을 올려서 저 체육관을 차지하면 되는 거야. 겉까지 더워대만 쳐면 뭐 해? 보이는것보다 내용물이 좋아야지. 흠칫. 잠깐. 으음. 으음. 목표. 목표 푸 다시 한번부른는푸르 아, 나 이거 참 내용물도 내용물 따른 해치 이거야, 원번들번들홍두 25세 외모를 좀 많이 따지는 편 크이그 음, 두야 대한민국 전지에 그만한 색시도 없느니라야 <웃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너도 마음에 드는 걸로 알고 간다. <웃음> 음. <웃음> 쌤, 어디 아프세요? 얼굴에 필기가 없어졌어요. 음, 점심을 앉아 쓰셨나 봐. 으아, 아니다, 음. 속이 좀 이상해서... 어, 달달달달달... 톡! <웃음> 오늘은 계획 표보고 너희들끼리 연습하도록 해라. 편히 쉬세요! 사랑해. 참, 너희들! 내가 사준 유니폼 아껴 입어라! 적어도 3년은 입어야 해! 어... 양님이 넌왜 그래? <웃음> 한숨 푹, 푹, 푹. 여보, 저예쁘죠그죠안 계시는 분은 뭘 배우시지? 아, 진짜, I l o v 이 집도 못 가보고 그기... 간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요! 바득바득흥일선생 어... 몰랐는데 그 정도면 정말 미인이십니다… 아, 아, 아, 놀리지 마세요! 어? 그, 그, 그, 거기서요! 아! 개 부딪는데 왜 해?! 어? 쌤! 아깜 어, 운동장에 나가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육상부 한의하고 배구부 아이들이 한판 붙는데 그게 있잖아요! 뭐야?! 공주께 25세! 한이에게 미감한 편! 고당탕탕 <목소리도> 텅텅텅 야야! 대폭까지동원 해냐! 고급한 애들이 한이를한대 때리니까 한이를개발가락 깨물고 또 때리니까 또 때리고 센 제발 듣고 계시죠? 네네! 같이 가요! 야! 야! 야! 야! <목소리도> 아, 저, 게 뭐야… 저, 저게 뭐야… 육상구 컨셉을 가면 안 들지 알아! 이 지금 야 지금이야, 보는 거야! 한번더 그래봐라! 하늘 14세 화강 중평 이, 이 맹랑한 일학년 꼬말라! 이 비싼 150을 물아뜯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어쩔 거야 육상부 자체가 불안다 이봐요 허컷이! <웃음> 이 금쪽 같은 유니폼을 찢긴 건어쩌고요 <웃음> 나달라달? 못 빠지! 아니야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흠, <웃음> 땀 삐질, 땀 삐질… 그 지, 쟤들이 어... 먼저 우리를 놀렸어요! 아녀한테 어? 어? 육상부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분화하라고 했어요! 어? 뭐야! 부들부들! <놀람> 문다구는... 그러니까 화장실 옆에 육상본부를 차렸다고 무시했다 이거지? 아니요, 차렸다! 그런 녀석들에게는 육상부의 매운 맛을 보여줘야 돼! 좋다! 빠른 시간 내에 배구부를 화장실 옆으로 내쫓고 저 체육관을 우리가 차지하자! 아, 아니! 홍두깨 선색하게 무슨 흉철간소이야 아! 사태지! 아! 우리 배구부를 몰아낸다고 아! 왜! 안될것 같수? 아! 우리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금메달이나 그 몇개 따와봐요? 매번 팔강에도못 뜨는 배구부 바로 밀려서 화장실 행이겠지! 어림없지? 잘리잘래 아! 그 실력으로 어디 몰아내보시자! 뭘 까지 만 기다려야! 에이! 눈밭에서 동계올련을 하게 만들어낼테니 예! 이 멍청한 어... 녀석들! 빨리 따라 들어와! 오늘 연습 두 배다! 있어요. 알겠나! 문! 팡! 나리 주자리 주얼중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바느질? 쇼! 쇼! 쇼! 그래도 등판이 찢어져서 다행이다 허니야 이렇게 촘촘히 깨매면 씨... 새것이나 다름 없을 어... 거다. 슉슉 슉. 아유. 녀석, 어... 너도 어... 참 성질 한번 풀 같다. 어... 어... 어... 새로 산 유니폼을 봐서라도 참아, 짜헴 어... 어... 에헴... 어... 그렇지만 어... 정말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어... 상대방을 어... 이해해 줘야 할 때도 있단다. 슉슉 슉슉 음...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해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웃음> 어 멋진 말 하고 있어. 너무 좋아. <웃음> 그러니까 음 예를 하나 들자면 어찌? 아니 너는 네 아빠나 그 연예인 아줌마를 너무 거부만 하는 것 같아. 음, 멋져 좋아. 그 유지의 아줌마를 좀더 좋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똑! 물론 친엄마보다 못하겠지만. <웃음> 자, 다 됐다. 내 솜씨가 어떠? 물음표? 어? 점점점점무 물음표? 이 <목소리>